보이시나요 네, 네. 그리고 저기 그 사이트 자, 표시하는 거 알죠? 여기 파란색 안에. 네. 여기 레전드는 키우실 거죠? 네, 네, 네. 네. 그 피드백 주시면 음, 돼요. 아니, 키면안 되고. 찾아갈게요. 음. 이거더 키워야 될것같데요이 이 사진 예 엄청 어. 더예왜 이렇게 미싱 윙크가 많아? 저희 그냥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음. <웃음> 늘려도 이거 공백 없앨 수 있지 않아요 인디자인에서? 아, 어, 네네 아무튼 네. <웃음> 우리 너무 점점 다다 지금 각각의 선생님들 지금 되게 <웃음> 마이크로 컨트롤 막 이상한 것까지 다 보고 그래요. 이거 사우트 바운더리 더 클리어하게 딱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 해치 있긴 한데. 예. 네. 해처리 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 네, 네. 저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은 할수 있죠? 저 색깔, 컬러, 레인지 같은 거? 그렇죠? 네. 응. 얘는 이 전체 지도를 확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약간 전체 지도는 키맥처럼 줄이고 이. 스테이트가 그냥 더 확대돼야 될것 같아. 이게 잘라진 거를. 그래될것 같아. 그냥 전체맵에 번호만 써놓고. 에에. 옆에 조그만 애들도 그걸 개를열 맞춰서 에에. 그냥 되어라. 이렇게 쭉 세우면 될것 같은데요. 잔을. 안 바꿨는데? 레이아웃? 뭘. <웃음> <안> 바꿨다는 거야. <웃음> 승현 선생님, 나중에 한번 더. <웃음> 이것도 얘는 확더 키우세요. 네. 얘는 일렬로만 세웠지. 이게 그냥 사이즈가 그대로네. 엄청 크게다 키우세요. 여기는 과감하게도 해될것 같아. 이번 여기 팀은. 네. 이, 얘도 위에 이거 드로잉도 확더 키우세요. 얘안 보여요.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한 칸에 두 다이어그램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위아래 위아래로 해가지고 네. 더 크게. 그리고 이, 이 CAD 드로잉 얘도 엄청 키우시고. 네. 네. 지도가 두개 붙어 있어서, 이거 두개 붙어 있어서. 네, 약간 이걸 띄워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를. 스페이스좋 네.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하면서 뭔가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하는 것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 왜 어, 이거 꺼졌다? 끈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래서 안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제. 아, 귀찮아. 어버린것 같은데. 그중 다 알겠죠? 어떤 이야기를 네, 근데 하고 근데 이런 거승아쌤이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승아쌤 한번 쫙 봐주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저, 저 이제 학교 너무... 갈 테니까 저 학교 갈 동안 좀 쉬고 계세요. <웃음> <웃음> 학교가 좀 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승아쌤이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어. 네. 진짜. 잘했어. 잘했어. 부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된다는데합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아웃풋이 다청 좋은 것 같아요. 합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니정감선생님다 집착, 그다음에마이크로사쪽 <웃음> 아니 이게 끝나고도 둘이 미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적할수 있을까 팀 바이 팀으로 계속 뭐 찾아보고 해가지고 물어보고 이거는 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 제일 많이 했죠 사실. 에이 아니에요 뭐 다들 진짜 다들 고생하셨죠. 알고 고생하셨어요. 그럼 네. 저희 내일 내일 시간 바뀐 거죠 옵션 포그 저녁. 한국 시간 전화하 일단은 그 의견 취합 해보고 거의 90% 지금은. 네. 근데 그거 아니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원래 시간에. 원래 시간, 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정해지면 공지를 드릴게요. 슬연이고습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예 마무리를 조금만 원래. 90판 스트 네, 그게 힘들어, 원래. 네. 맞아요, 마지막. 크게 갈리는 거예 거기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뭘 공부하고, 를마주 전에 거기서 다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하고막판에 하나 더 하는 게 그게. 맞아, 맞아. 덜만 딴 그게 중요. 맞아요그 순간 딱 네. 계단에 올라가요, 그럼.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긴장 풀지 말고. <웃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자. 네. 파이팅 화이팅! <웃음> Okay. 화이팅잘 마무리하시고 네 슬랙에 질문 고맙습니다. 있으시면 아. 올리시고 하세요 네네네네